오, 아, 진짜 오! 진짜 손바닥으 해야 하네. 와, 신기하다. 손내밀어 손손 내밀어 봐. 와, 아, 어, 에이, 두 손을 잡는다야. 동손하네야 아, 아, 아, 신기하다. 도라 시. 좋다. 어. 가자. 귀엽다. <웃음> 귀여워 <놀람> 들어가자. 얘들아, 오케이, 들어가자. V. V. 우리 다 같이. 오, 좋은데? 안녕, 여기 보세요, 네. 찰 가! 지유 안녕. 얼굴 봐. 어머, 어머, 어머, 어머. 봐. 뭐야, 거북이야? 자기 손 판다. 어머, 어머, 어머, 어머. 우와, <웃음> <잘 먹네. 웃음> 이거 먹네. 오, 거먹네 이거 먹이쯤너더 넣어줘. 그렇지? 아 잘했어. 아거먹네어잘 먹네. 야, 동화책 보는 것 같다. 오 어, 어, 예주 진 예쁘. 어, 예주 마, 너무 이뻐. 이쁘다. 담비 담비. 높이 높도해 봐야지. 좋라 아, 예주 지야 넌넌 예주. 아, 저쪽으로 야, 그 구석 속에나 구두 어, 얘는 손가락 조심해야 겠다 아, 손가락 넣지 말래 아튼 괜찮아, 괜찮아. 뭐, 만화 캐릭터 같다 야어 나도 무섭다 만화어 <웃음> <안 한대. 웃음> <나도. 웃음> 깜짝이야, <오>, 깜짝이야. <웃음> 안놀랬어? <웃음> 네, 못 나오나봐 야 엄청 크다 <웃음> 온다 너무 커와 너무 크지? <웃음> 아 너무 커 진짜 크다 자 일단 찾자 대여 대박 아 귀여워 아 귀여워 정말 <웃음> 어, 오케이. 와, 신기하다. 형, 아빠 봐봐. 하나, 둘, 셋. 온다, 오지? 일로 와. 그렇지. 어, 놀래지 마, 놀래지 마. <웃음> 좋은가 좋은가 보다 지우 악어 보러 가자 성공 성공 지 성공 오! 우다음에주 알겠다가 제아해 봐. 어 자기가 조심히 먹네. 와, 영하다 계먹이달라고막 점프하고 날마사지고 네 아, 진짜로... 깜짝이야. 어, <웃음> <웃음> <우와, 선물은 왜? 웃음> 손으로 봐 우와 대박. 진짜 웃긴다 얘. 나같이 나 손으로. 살까? 나, <웃음> <웃음> 나 있어? 음, 무지개 맛이야. 무지개 맛이야?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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이 아, 너무 애들이 너무 너무 조그만 거 아니야? 애들이 아, 이는데 <웃음> 너무 이했는데 너무 아, 온다 온다 온다 응. 오 아, 진짜, 진짜 손바닥 <웃음> 이제 응. 밥. 엄마, 엄마, 엄마, 좋아 좋아 응. 오, 두, 오, 두 받았어. 아, 응. 안 깨졌어, 진짜? <웃음> 아, 아, 아, 아. <웃음> <갔지>. 아, 진짜? 어머, 어머, 는거 봐. 맛있나봐. 잘잤어 아, 잘했네.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동호야, 좀 기다려봐. 내가 손을 뻗봐 손을 뻗손어봐 손 손을 많이 먹었지? 어어 오, 잘하네. 잘 타, 쥐야. 안녕. 운전 잘해줘.